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상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어, 대학을 졸업하고 어, 처음 첫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어, 그첫 직장을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제품 어, 판매했던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어, 저한테는 이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어. 좀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어,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어, 그런 제품에 좀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좀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어, 제가 어, 좀 직장 생활에 서의 그런 이제 그런 음, 그런 업무적인 게 아니고 제가 좀어좀이 어, 제품을 갖고서 좀어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특허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낸 거를 갖고, 어,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당시에는 뭐, 제가 뭐,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어, 많은 준비를 할수 있었던 그런, 어, 기반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어떻게, 어,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라든지, 순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음, 좀, 음,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당시 상황이. 그래서, 뭐, 뭐, 창업을 해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사업자등록증부터 먼저 어, 내야 된다라는 게 어, 대한민국에서는 어, 흔히 그렇게 어,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바로 그냥 책상 하나를 얻을 공간을 찾아가지고 어, 그 제품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 사업장을 내게 됐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는요. 그어 도시 경관 시설물을 어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도로에 어 차가 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레일과 어또어어 어, 어, 경관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에 어, 설치되는, 어, 디자인 난간을, 어, 제작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어, 어 내진이라, 지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 지진에 견디기 위한, 어, 내진, 내진과 면진을 기술이 접목된 그런 제품을, 어,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예를 들자면, 어, 어, 자동차가 다니는, 어, 교량에 어, 들어가는 그런 구조 용품인데요. 거기는 에 이제 신축 이음 장치라는 교량 이음 장치라는 제품하고 어, 교자 장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어, 어,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어, 현재 주문 제작 방식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예컨대 저희 어, 물량이 소량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 대량으로 물량이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어, 일단은 정확하게 물량 산출을 하는 것이 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 대량 생산 방식을 저희는 어, 물량 산출의 정확한, 정확도에 따라서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듭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어, 어, 저희, 뭐, 어, 다양한 이제 제조 공장들을, 어, 주위에 이제 있는 제조 공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어 대량 생산 방식을, 어, 어 판단했을 때,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앞서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 그런 부분을 생산했을 때, 어, 우리가, 우리, 현재 우리 공장이, 그,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게 안 됐었을 때, 어, 외주 공장을 이용하는, 방식도, 어,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었을 때 어, 어, 어, 그런 이제 어, 생산이 어, 들어가야지 어, 최소한의 리스크를 어,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량 제작, 생산, 세계 개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케아 브랜드의 대량 생산과 마케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Y 가구, 북유럽식 가구문화,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가구업체 이런 단어는 이케아 브랜드에 따라 붙는 수식어입니다. 이케아 또한 처음 시장 진입 때는 신생 업체여서 고가의 제품군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시장 또한 할인 경쟁으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창기 이케아는 네가지 마케팅을 기준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첫째, 공급적인 가격 정책으로 경쟁자들과 가격차를 크게 벌린다. 둘째, 종류를 한정시켜 독특한 제품군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셋째, 선택한 품목만을 대량 생산해 구매 가격을 급감시키는 데 집중한다. 넷째, 경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매장, 가격, 품질,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이케아의 생산 방식과 구성을 보면 시장 점유율을 유지시키면서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노동 생산성 및 생산 과정의 혁신을 주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케아의 생산 방식은 제품의 정교한 표준화와 원가 우위 전략을 기본으로 한 다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델 컴퓨터의 맞춤형 대량 제작에 관한 사례입니다. 델 컴퓨터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이클 델 회장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좋은 제품을 더싼 값에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델 컴퓨터의 대량 생산 방식은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에 맞춤형으로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주문 생산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양과 용량, 옵션,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나만의 제품이 시시각각 탄생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완제품은 창고에 쌓일 시간도 없이 소비자에게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델 컴퓨터의 마이크 조지 마케팅팀 부사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앞서 만드는 것만이 IT 기업의 앞으로 경쟁력을 좌우는 것은 아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미래 전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텍사스 오스틴 라운드록에 있는 델 컴퓨터 공장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부품은 일정한 시간마다 부품업체에서 배달되어 오는 즉시 생산라인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은 곧바로 공장벽에 연결된 대형 컨테이너에 쌓인 뒤 소비자에게 직속이 됩니다. 고작 2천여 명이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컴퓨터는 하루 2만 대 분량입니다. 마우스와 같은 주변 부품과 설명서 등을 상자에 넣을 때는 각 부품의 제품 번호, 바코드가 모두 직속해서 스캐닝이 됩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번호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작업을 위해 운반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조그만 스캐너들이 대롱대롱 달려있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대략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제품을 최소 일주일 이상 창구에 쌓아둬야 하는 경쟁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 경쟁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스템은 또 생산원가를 10%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베네통의 생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한 베네통은 패션 산업을 혁신하고 광고의 첨단을 달리던 기업이었습니다. 후염 가공은 기존 의류 생산 공정을 혁신한 베네통의 대표 기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털실 염색 후 손이나 기계로 제작하던 기존 스웨터 제조 공정은 제작 후 주문이 들어오면 염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유행하는 색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통의 공장은 6만 평의 직원은 불과 1천 명으로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핵심 염색과 재단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주문을 적시에납품한다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세계에 5천여 개의 매장을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제품 개발과 판매 전략의 효율적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베네통 부회장은 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 경쟁력을 갖긴 어렵다 모든 경쟁 요소에서 발빠르고 훌륭하게 대응해야 한다 즉 120개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곧이 나라들을 모두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개별 국가의 다양한 수요를 조화시키고, 그것에 잘 반응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어, 대량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어, 생산 설비를, 어, 다량으로, 어,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어, 설비를 어, 보유하기 위한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크게 크게 이제 그런 어, 설비와 공장 부지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 대량 생산 방식을 어, 굳이 어, 그런 이제 어, 많은 음, 그큰 어, 이제 부지와 어, 공장과 설비와 그런 걸 떠나서 어, 어, 어, 그런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원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뭐 중국 같은 데라든지 대국의 그런 이제 생산량이 어,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데에다가 어, 오다를 줘서 어, 그런 대량 생산을, 어, 맞춰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어, 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꼭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을, 어, 맞춰주기 위해서, 어, 그런, 다양한, 어, 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차원을 좀 많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량 생산 방식은 도요타, 델 컴퓨터, 이케아, 애플 등 세계적인 제조사마다 각각의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옳고 그름은 분명 향후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미래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건 시대가 변할수록 대량 생산 방식 패턴 또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량과 다양성에 의한 선택은 모든 제조업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 주기와 단계에 따른 유연적 생산 방식을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대량 생산 방식의 프로세스는 수요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항상 시장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의 대량으로 시장 공급을 형성했지만 현대는 수요자 맞춤형 생산으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품의 특성과 유행에 맞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100% 자동화, 고객 니즈 맞춤형 제품 생산, 노동의 유연화, 생산 시스템의 신속한 연속성, 친환경 생산 등은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대량 생산 체계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